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서민 음식, 규동 소고기 덮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thời산 년 내에, 우리 한국에서 귀여운 텃 동, 을고기덮밥을공부하겠습니다 자, 고을니 자, 규동의 주요 식재료. 소고기와 양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규동의 주재료인 소고기와 양파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웬료우 주요 요소 은 소고기와 Không chỉ protein mà còn rất giàu canxi và vitamin C. k u đồng l サラリーマンたちが特にお昼時間によく食べますが kiu đ ô n k i n g được nhân viên văn phòng đặc biệt ăn nhiều vào bữa trưa. 일본의 서민들은 규동丼の値段のアップ 물가를 체감価を体感니다 일본의 서민들은 규 가격이 오르고 내림으로 물가를 체감한다고 합니다. 日本で有名な牛丼専門店は3つブランドがあります 松屋、スキヤ、ヨシノヤ 日本で有名な牛丼専門店は3つブランドがあります 松屋、スキヤ、ヨシノヤ ABC 순日本 có 3 loại thương hiệu chuyên c i u tông nổi tiếng Matsuya, s u k i a Yoshinoya Tocu ni 3 ca h n m ô h t n no i h i r u n a i m ó ni c h i t t hontou n c oi h i d g n g Genjang ku i m a 미묘하게 틀리면서 정말 정말 맛있답니다. đặc b i t ư ơ n g c của ba loại này vừa khác nhau một chút nhưng rất rất ngon. 1. 먼저 황금 다시를 2 0 0 c c 넣습니다. 설명 일본식, 한국식 약간치가いま 먼저 카츠오부시 국물 만들기 물 200cc에 카츠오부시 한 줌을 넣고 끓입니다. m trước tiên làm nước dùng katsuo bushi cho một chút katsuo bushi vào 200cc nước và đun sôi 2. 黄金だしはかつお節から作れますよね。2. かつお節シ度切りを縦にんの後、かつおでを作かつお節をま三 3. 牛丼スープを作る。 우스구치 쇼유 5사지 4스푼 사또 5사지 2스푼 3. 규동 국물 만들기 맛 간장 약한 맛 4스푼 설탕 2스푼 3. 국물을 사용하여 국물을 사용하여 4스푼, 2스푼 미림 5사지 3스푼, 링고 주스 5사지 3스푼. 맛술 3스푼, 사과 주스 3스푼, 선호 시에. 즈 오사케 3무우뉴 타오 3티어티이서 스코시즈츠 고로시쇼가, 오시오, 시로페퍼 아지노모토. 조금씩 다진 생강, 소금, 흰 후추, 미원. 등 chút một, gừng dã, muối, tiêu trắng, mì chính, tùy theo sở thích. 4. 4. 냄비에 자른 양파와 고기를 넣고 끓입니다. 고기는 연한 고기, 차돌박이 같은. 4. 햄, 토, 태, 이 같은. tây thái lát và thịt cho vào nồi rồi đun sôi loại thịt mềm như là thịt ức bò. 5. 水がある程度蒸発するまで沸かします。5分程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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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만든 요리를 국자로 밥 위에 올리면 맛있는 규동이 완성. 6. dùng thị어 canh cho món ăn đã nấu lên cơm là hoàn thành món 규똥 ngon lành rồi. 꼬대 굴루프 오이시 코 여기서 꿀팁. 이래라팁꿀. 브이우돈 위에 생강 시지미를 놓아서 고기와 남달걀을담아 먹는 것이 더좋습우돈 위에 생강, 지 조미료를 얹고 고기는 날달걀에 찍어 먹으면 더욱 굿. 렝, 7가지 재료를 다 넣어 만든 렝. 렝은 100원부터 200원까지의 t 격으로판은1 0 0 r n 고 n 습니다은2 0 0원0 0원 정도 로가면 오이시 규동을 먹어 밑에 네 가격도 200엔에서 300엔 정도로 싼 편이니 일본에 가면 꼭 맛있는 규동을 먹어 보세요. <목소리도> g á rẻ r i vào khoảng 200 đến 300 yên. Nếu đến Nhật Bản, nhất định thử ăn món 규동 ngon lành này nhé. 分かりやすく料理で勉強する韓国語ベトナム語日本語ベドク 알기 쉽게 cool. 음식으로 공부하는 cool. 한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베우쿨 베리쿨 học tiếng Hàn tiếng Việt tiếng Nhật dễ d 皆さんの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視聴드립니다し次の時間には韓国の大衆料理キムチ鍋を勉強します辛い次の時間에는 한국의 대중 음 김치찌개를 공부하겠습니다 맵다. 부에서 chúng ta cùng học món ăn dân dã của Hàn Quốc, canh kimchi, cay. みなさん バイバイ. 채널 등록해高 여러분, bye bye. 구독 부탁해요. 좋아요. 부탁해요 các bạn ơi bye bye đăng ký nhé thích nhé